그 다음에, 3, 7, 2, 8, 1, 9. 10은 안 되는 게, 0이, 0이 이 A에 포함이 안 돼요. 10은 포함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이게 모든 원소의 합이 20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여기서, 일단, 두 개를 골라봤을 때, 항상, 어느 두 개를 골라봐도 20보다 작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세 묶음이 항상, 그러니까 한 개가 되달라다는거죠 20보다 크고 20보다 작아요. 그 중에서, 이 고비 제일 작아야 돼요. 아, 이건 곱이 5고, 24, 21, 26, 9에요. 여기서 제일 작은 곱 3개 골라보면 5, 16, 9, 그러니까 이 3개. 그러면 16 곱하기 5 곱하기 9는 80 곱하기 9는 720. 네, 그앞고 돼. 퍼펙트. x가 5의 배수에요. 네. 2의 배수면 안 된다 했어요, 여기서. 2의 배수 안되고 3의 배수 안되고 5의 배수 해야돼요 네. 아, 2의,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가 아닌 5의 배수. 음. 자, 그러면 그거를 100 이하인 걸로 구해볼게요. 5, 10 안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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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가 반드시 이거를다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 이건 지워요 지웠으니까. 헷갈려요 네, A와 B가 반드시 이게 다함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음, 그럼 A의 개수가 A와 B가 이걸을함하니까 7보다 작겠죠 그러면 저기, 여기서는 이거두 개만 활용돼요 이게 더 크니까 성관이 안되고 0일 때 이일 때, 3일 때는 다성비 돼요. 그래서, 세 개, 세개 해서, 합하면, 여섯 개, 가나와요.